21. 감옥에 갇힌 요셉 창세기 40장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 정말 속상하겠지? 그렇지? 아버지 야곱이 사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혼자 사는 것도 속상한데 이번에는 멀고 멀 이집트 땅에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꾸면들 아실까? 아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계시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 요셉을 죽인 것을 알고 계시잖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혔단다.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그럼 나중에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날 거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잖아. 감옥을 지키는 책임자는 곧 요셉이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요셉은 언제나 친절했어. 감옥을 지키는 책임자는 요셉을 믿고 여러 일을 맡겼단다. 요셉은 던을 꽁꽁 묶인 채 감옥에 갇혀있지 않아도 되었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날라주는 일을 했단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다소소 잘 풀렸단다. 보디바 장군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또 누가 갇혀있었는지 아니?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위해 술을 책임지는 신하와 빵을 책임지는 신하가 갇혀있었어. 술을 책임지는 신하는 파라오에게 매일 마시는 포도주를 따라주는 일을 했단다.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도 했지. 그런데 어느 날 술을 책임지는 신하가 파라오에게 잘못을 저지른 거야. 그 바람에 파라오는 이 신하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단다. 이렇게 해서 술을 책임지는 신하는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오게 되었지. 빵을 책임지는 신화는 매일 파라오를 위해 빵을 구웠단다. 어느날 빵을 책임지는 신화도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 파라오는 빵을 책임지는 신화도 감옥에 넣으라고 했단다. 오간에는 이제 술을 책임지는 신화와 빵을 책임지는 신화가 함께 갇혀 있었어. 요셉은 매일 이두 신화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지. 어느날 아침이었어. 요셉이 두 신화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갔더니 두 신하가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것이었어. 무슨 일입니까? 무슨 걱정이 있나요? 얼굴이 어두운데 무슨 일입니까? 요셉이 물었던다. 술을 책임지는 신하가 답했어. 우리 두 사람 모두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소. 우리 생각에는 이 꿈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소. 그런데 우리 꿈에 해석해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구려.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니. 사람은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꿈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한번 그 꿈을 말해 주십시오. 술이 책임지는 신하가 먼저 자기 꿈을 설명하기 시작했단다. 꿈에서 나는 다시 파라오의 신하로 일하고 있었소. 포도나무가 있는 정원에 내가 서 있었다오. 한 포도나무에 가지가 세개 있는 것이 보였소. 이 가지에서 싹이 피고 꽃이 피더니 탐스러운 포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겠소? 나는 그 포도송이에서 즙을 짰다오. 그리고 그 포도즙을 은으로 만드는 멋진 컵에 담아 왕에게 드렸소. 우와 이 꿈은 아주 좋은 꿈이었어. 요셉은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수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뜻을 알게 해주셨거든.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었어 세계의 가지는 3일을 뜻합니다. 3일이 지나면 당신은 뭐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부어주는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예전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파라오에게 얘기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술을 책임지는 신하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파라오에게 꼭 말해주겠다고 약속했단다. 빵을 책임지는 신하도 기대에 차서 자기 꿈 얘기를 시작했단다. 나는 꿈에 맛있는 빵이든 광주리 세 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소. 제 위에 있는 광주리에는 파로에게 받지 마신 빵이 있었죠. 그런데 새들이 날아오더니 광주리에 앉아 그빵다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소? 이 꿈도 좋은 꿈일까? 안타깝지만 아니었단다. 요셉은 빵을 책임지는 신하에게 슬픈 소식을 전해야 했지. 세계의 광주리는 3일을 뜻합니다. 3일 뒤 당신도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파로를 위해 다시 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일이 드러나 왕은 당신을 죽이라고 명령할 테니까요. 사일 뒤에 큰 잔치가 열렸단다. 8호의 생일이었지. 8호오는 빵을 책임지는 신하를 감옥에서 데리고 오라고 했단다. 그러고는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 빵을 책임지는 신하가 잘못한 일에 밝혀졌거든. 8호오는 술을 책임지는 신하도 감옥에서 데리고 오라고 했단다. 그리고 그 신하에게는 다시 술을 부어주는 일을 하게 했단다. 이 신화는 예전의 일을 다시 하게 되었지. 술을 책임지는 신화는 감옥에서 풀려나자 하늘을 날듯이 기뻤단다. 주위 다른 신화들과 함께 축하 잔치를 벌였지.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감옥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 어렵게 감옥에서 풀려나왔잖아. 술을 책임지는 신화는 요셉에 대한 것도 더는 생각하지 않았어. 아예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단다. 참 너무하지? 요셉이랑 단단히 약속까지 할 때는 언제고.